드디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. 추석입니다. 네올 한해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요. 보름달 보면서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? 편안한, 편안한 한가위, 한가위 보내세요. 보내세요. <웃음> 한가위는 KBS와 함께. 함께. 내 평생 그런 인간은 처음 봐요. 이렇게. <웃음> 선물 좀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봐요. 그런데 달리 씨는 조금 달라요.